네 안녕하세요 아침공부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어, 트렌드 코리아 2019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리버스 오브 스페이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이라는 어, 챕터를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의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유통 공간이 카페로, 도서관으로, 책방으로, 강연장으로, 전시회장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중이다 현대의 소비 공간은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듯 변신한다는 면에서 카멜레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카멜레존이란 특정 공간이 협업, 체험, 재생. 개방, 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공간의 재탄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업종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하며 첨단 IT 기술을 장착해 온라인과 보안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나아가 도심의 낡은 시설을 재생하거나 공유 공간을 탄생시킴으로써 전에 없던 공간을 창출한다. 온라인으로 고객을 빼앗긴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양한 혁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막상 밖에 나오면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으로 컨셉을 표현하고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어, 공간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고 활용 방법에 따라 그 효용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동선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현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람들을 탐험하게 하라. 온라인과의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만 할수 있는 것 실제로 그 장소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공간은 액정화면보다 매력있다. 침체된 공간을 재탄생시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때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카멜레존이란 카멜레온이라는 뜻에다가 공간이라는 뜻의 존을 합성한 신조어로써요. 어 특정 공간이 협업 체험 재생 개방 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그런 트렌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기존의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신을 하게 만든 이유는 뭐 다름 아니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그 결과로 나타난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명백한 것은 온라인에서는 할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오프라인 공간 생존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오프라인 공간 변화 트렌드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콜라보레이션, 체험 공간화, 온라인과의 보완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것 재생 그리고 공유 이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카페라이즈입니다. 카페화한다는 거죠. 어, 어떤 공간이든 이 카페 형식으로 바꾸면 이 궁합이 잘 맞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어떤 그러한 기존의 오프라인의 단점들을 융화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엑스 몰을 살린 별마당 도서관이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의 치타야 서점도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도서관 보다도 카페와 도서관 을 합쳐진 형태의 공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동네 독서실에다가 카페와 서점 분위기를 덧입혀 성공한 케이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페라이즈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체험공간화 음, 애플 삼성 등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세번째 온라인과의 보안 관계로 자리매김 하는 형태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옷을 실제 입어보는 매장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구매를 도와주는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을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받는 그러한 형태도 같은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교보문고 매장에를 가보면 현장에서 직접 그냥 사면은 본래 가격으로 책의 본래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교보문고 앱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바로 드림 코너라고 있는데 거기서 책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온라인 구매의 할인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죠. 10% 할인되고요. 그 다음에 5% 적립금이 적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가끔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찾아서 바로 가져가서 그 코너에서 바로드림으로 구매를 하고 그 코너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다른 서점 직원들이 책을 수령을 해서 코너에서 바로 이제 건네 받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온라인과의 이 보안 관계의 예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재생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이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썼던 공간을 잘 재생을 해서 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언젠가 물레동 쪽을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철공소 공그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대형 철공소가 있었던 공간을 건물양 그대로 놔두고 그 모습을 활용하면서 카페로 변신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버려진 공간이나 혐오시설 등을 재생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 예, 한국도 이제 공유 오피스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어요 뭐 위워크나 패스트5 파뭐 이런 공간들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다국적 기업은 그 기업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의 일부 파트는 이허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 형태는 오피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점도 가능한데요 책에 블레틴이라는 매장 공유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업체가 필요한 공간만큼 어떤 그 오프라인 공간을 임대해서 자신의 물건을 진열 판매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형태는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예전에도 이런 샵인샵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더 단위를 세분해서 매장의 특정한 선반 단위까지 잘라서 그렇게 임대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좀 적은 비용으로 또 스타트업들이 편리하게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팔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게 서비스 하는데도 또 분명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책에서 어, 재밌는 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 바윈이 야심차게 시작한 허마시엔성이라는 오프라인 가게예요 그러니까 각종 해산물이나 뭐 식재료들을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러한 어, 특이한 형태의 식당인데요. 그 알리바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온라인 베이스였죠. 그런데 이런 어, 매장도 오픈하고 그리고 일반 그 가게도 오프라인으로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모든 그 오프라인 매장들은 QR코드로 물건을 사고 요리하고 또 물건을 받는 모든 과정들이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쉽게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베이스의 영세 소매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뭐 이런 협업이니 체험 공간이니 변신이니 하는 것도 다 자본 여유가 있는 기업들 얘기니까요. 동네 식당이 변신을 꾀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뭐 온라인 배달앱에 식당의 이름을 올리는 정도? 그렇게 광고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영세 상공인이다망할리란 법은 없고요. 난세 영웅이 나고 비오는 날에도 우산 장수는 돈을 버는 법이죠 그래서 대기업 쇼핑몰이든 프랜차이즈 매장이든 개인 사업자 매장이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만이 줄수 있는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알려지 말고 컨텐츠를 전문화 세분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정 세그먼트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온라인과 의 협업을 적극 모색해야 되는데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온라인과의 중복을 아예 피해서 아이템을 잘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마케팅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서 전개를 하는 것이 옳고 실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지혜롭게 잘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온라인과의 이런 협업을 잘 모색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쨌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나도록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전개가 가능한 사람 냄새라는 마케팅을 잘 전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상 돼지꿈 일곱 번째 리버스 오브 스페이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이라는 주제로 어,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좀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